할아버지할아버할할아버지 할머니, 할 할머니, 할할니 할머니, 이머이 할머니, 할머니, 차이 차이 머니 할머니, 할머이할 오케이. 머니 할머니, 할머니, 할머니, 할머니, 할머니, 니 그냥 일상생활 에서 이렇게 나눠 주죠. 그냥. 이렇게 나눠 주셔서 그냥 앉아 있으면 이렇게, 이렇게 공짜로짜로 이렇게 차를 나눠 주시거든요. 그래서 토끼 오시면 그냥 길거리 가다가 목마르면 그냥 차 마신다고 하면 차를 주시는 거요 같이 먹으라고 이거 주시는 아이고. 진아소스위 거래들 개이 I'm a fan of t all. o e a n the one with the cat i o e y o u d e d o a y o eat cat in South Korea? Kore yiyer, I, I never heard. No, no. But dog. Some people e a t dog. Dog. Some people eat dog. y o No, y o I hate dog. No, I don't eat. Yeah, I, like is... do I like lamb. <laughs> I like lamb <laughs> beef. a n t fish, fish a m a b i s n h n e e r o a r t a o e y l y e l r n a o n e y o l a r y r l a This is so sweet. Uh, sweet, sweet. This is very good. <웃음> 자, 우 i s is very good. This is very good. t 이에 s is very good. This is very good. This 다 s very good. t h i 어떤식으로 r 어 good. This is very good. t h 들 s is very good. This 을 s v e 이제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. 영어사고 배 Can you guess? Can you guess? Can you tell my? Can you tell my age? How how how old do I look? 조안지. What is your favorite city in Turkey? Best city in Turkey? Fenerbahçe. Where? Fenerbahçe. بندر바체. I don't. Where is? Where is it? Where is it there? Near near is it r where? Near Istanbul. Near Istanbul. Oh, very good. Why why why do you like best. 아니. 셀럽 씨지. 어디? yeni oyuncunuzun adı. kim min jae. do you know it? I heard some people. he he is a soccer player. I heard. 자 yeah, 터키에서는 어 페네르바체라는 그 축구팀이 매, 매우 유명합니다. 이스탄불에 있는 축구팀인데 어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, 페네르바체 페네르바체 하면서 어 김민재 선 한국의 김민재 선수를 이제 막 언급합니다.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어, 온 터키 전역에서 엄청 유명한데, 한국인들을 보면 이제 저를 이제 볼 때마다 김민재, 김민재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한국 선수가 이제 이스탄불에서 그 한국 선수가 김민재라는 선수가 자 듣기로 그 이스탄불 그 축구팀 내에서도 이제 성격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많은 그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해서, 어, 이, 이 사람이 엄청 어... 터키에서 잘 적응하고 있거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. 김민재라는 선수 아무튼 그 터키에서 매우 유명합니다. 이게 한류 열풍인가 봐요. 특히 터키인들 자체도 이제 어 한국인들을 보면 이제 형제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카라에서 어 어떠한 관광지를 갔는데 거기 또한 사람이 어형 육이오 전쟁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 한국은 형제의 나라다 이러면서 우리는 너희 편하야 너희 나라를 좋아한다 형제의 나라라고. 어 우리는 전쟁때 함께 싸웠으니 형제 나라다 이런식으로 계속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그걸 보고 좀꽤 색달랐어요 그리고 앙카라나 이런 도시에 가면 좀 그런식으로 한국공원 그리고 한국문화원 이런 이런것도 꽤 있기 때문에 한류 열풍이 이제 터키에서 꽤 크다는 걸 많이 실감했습니다 이거 오란지? <웃음> 스트 오란지? Hour. Okay. r e u i i t a e s i n g i n e y s i n i t r e o s i n g i n a a s i n i r e o u n e y o i i a t e o u n h a t are o u n i r e u s i a t e 영 s i h a e s n i n g r s i n t e s i n i a t r e s i u n a e t i e i e t a r y Very much, very good. Very much, very much. h o o e r y g o d 많 o o d v 호텔 y Very good. Very good. Very good. y o Moi, money, money, money. Money. Money. i oh, n i e y a rien. i n a e n y a r y a e e n l n a e l y e n y e l n'y a e i a y e y e a y e t e e d a e r e i a r e e d a n a y a a l i l a y a e e r e n n e e After y where will you, will you go? Me? Denizli. Denizli. u a n d u g a d a u n d a u a n d a l I a d o a n t k u uh, n o a p a n d u a d a u e n t a n d a u g a m a u k k a l e a n d a u g a n a Uganda. g n d a Uganda. Uganda. Uganda. Uganda. u g a a Uganda. u g o n a a n t to g o u a n a a I have a friend that here. o friend. Yo, e r h a a e t n t y i o l u Oh, e s a t a y Is t h e e also genesis k o n u ş u n da t e işte. k l m e d o a y ne o n u a a s n e a n l a t a c b n My, my, my friend, friend is working Alex at a restaurant. restaurant. Restaurant. m e b u ç a n Ne d u d ü nö nö nö n m e u a n m e b u h a n m e b u h a n m e b u l ha. n e y m n e n a m m e b u h a n My friend name? m e b u ç a n Ha y m e b u a n b e n arkadaşım onun diyor. m e b u ç a n m a d O kesin b i e My friend, os working, os wait. 얼마나 크세요? 오래요. 이대로 오리스, 소로이스트. What s your best city in Turkey? Best city in Turkey. Where, Where is your oh best, best city in Turkey? What is your job? Me? Can you guess? 그캔유 오케이. 유튜브? 오 오르간 씨. 유튜브? 예스. 유튜브? 유튜브 봐. 유튜브. 오케이. 아. 마아이 스타트. 오케이. 있으면 유튜브 채널. What is your y 미? 어, 코리안. 코리안 유튜브 채널. 요 해. 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